안녕하세요 창업통에 찾아가는 창업 아이템쇼 예,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 깝. 카페 아이템인데요 야, 요즘 전국에 카페 6만개가 넘습니다만 이 카페 중에서 홀 매출, 그다음에 테이크아웃 요즘 또 뜨거운 배달, 딜리버리 시장까지 모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재미있는 브랜드 찾아왔습니다 까로치아 매장인데요 까로치아 본사에 찾아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두분 누구실까요? 까로치아 본사의 장석용 대표님 인정자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야, 여기가 판교에 지금 이게 1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까 점심 때 보니까 이 공간이 풀로 차더라고요. 이 까로치아 브랜드인데 우리 궁금해 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까로치아 어떤, 어떤 브랜드인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 주시죠. 까로치아는 현재 8년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본사에서 직행하는 매장은 음... 판교 예. 테코노밸리 내에 아,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리고 전체 가맹점 수는? 현재 가맹점 수는 총 83호점입니다. 83호점. 직영점 하나에 전체 총 직영점 포함해서 83호점. 네네. 예, 이런 건데요. 야, 이 까로치아가 이 홀매출만 하는 브랜드가 아니고, 야, 최근에 딜리버리, 요 카페 배달 시장에 지금 진출하셨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먼저 이 요즘 커피 시장 얘기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제 우리 대표님 카페 전문가시잖아요. 이 바닥 들어오신 지몇년 되셨어요? 20년이요. 20년. 20년 동안 카페만 하셨어요? <웃음> 네. 요즘은 카페 시장은 1년이면 한 번씩 강산이 변해요. 아, 맞아요. 어, 그러니까 요즘 카페 시장은 한 20번 변한 거야, 지금. <웃음> 네. 요즘 카페 시장 느끼기 온도가 어떠세요? 좀 분위기한 느끼기가 20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2020년도 카페 시장 요즘 어떤 것 같아요? 한번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예예. 참 예.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예예. 예, 예. 사실은 이게 카페가 쉽지 않요 쉽지 않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미원 로즈버드로부터 비롯된 <웃음> 테이크아웃 <웃음> 커피 <웃음> 있잖아요. <웃음> 그러면서 테이크아웃 커피에서 한때 로스팅 커피, 뭐, 루아 커피, 핸드드립 커피, 그러면서 저기 투썸 같은 5억짜리 커피, 뭐, 카페벤에 5억짜리 쫙 생겼잖아요. 대형 커피들끼리 경쟁이 엄청 심하더니 요즘 같은 경우 또 소형 커피점이 엄청 맞아요, 나왔고, 맞아요, 맞아요. 심지어는 커피만 해서 900원짜리 저희 사무실 옆에는 900원짜리 커피집도 생겼어요. 이거 그래서야 900원짜리 점심때 야 100잔 팔면 9만원인데 이거는 200잔 팔면 18만원인데 200잔 파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스타벅스를 위시해서 요즘 큰 커피시장은 요즘 분위기 어때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응. 어 예전에는 예, 예. 대형이다 그러면 예. 이게 고급스럽고 맛있을 예. 거다 예. 비다잖아요 예. 대형은 대부분 예. 예. 예. 근데 이제 고객들이 좀 똑똑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음... 그런 대형을 꼭 가야 된다 뭐 비싼 데 가야 된다 이런 게 많이 없어졌고요 아. 대형이 그래서 별로 대형이 시장이... 요즘 크게 재미없다 예. 최근 스타벅스의 경향은 DT 매장 오픈하는데 혈안이 돼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전국에 주유소 하다가만 사장들 보셔서 50억에다가 건물을 지어요 스타벅스가 맞아요. 그리고 20년 계약하더라고 <웃음> 그리고 매출액한 18% 드릴게요 이러더라고 임대료 쪽으로 이 b r 을 비롯한 그 중가커피시장 있잖아요 최근에 그와 비슷한 시장이잖아 깜짝 놀랐던 게 메가커피 같은 이런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가맹점이 1000개 오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가커피시장이 있고 완전 소형 테이크아웃 커피 시장이 있는데 제가 느끼는 까로치아는 커피에 이렇게 화려한 이런 거 없잖아요 브런치나 간편식, 디저트가 화려한 중가 때 차별화된 커피 브랜드 저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맞는 겁니까? 맞아요 까로치아의 특성이죠 예 까로치아. 맞아요 비싸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음. 원래 제가 음. 처음부터 추구했던 게까르치아는 음.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주자 아. 커피는 객단가가 안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 최대한 객단가를 높일 수 있으면서 오케이. 또 너무 비싼면안 먹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음. 좀 포인트를 음. 주는 거죠 요즘 문 닫는 카페들은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떤 류의 카페가 주로 요즘 뭐 자영업 요즘 뭐꼭 카페가 아니더라도 워낙 폐업하는 매장도 많이 있고 이래서 문 닫는 매장과 그래도 먹고 사는 매장 이런 게딱 구별되는 게 보이시나요? 어 많이 보이죠. 어 그렇죠. 보면. 예 음, 맞아요. 일단 문을 닫는 카페다 예 예. 어,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겠죠. 어 맞아요. 어, 정확해요. 체인점도 많이 닫는 것 같고 맞아. 어, 개인 카페들도 문을 많이 닫 맞아요 맞아요. 있는데, 어. 음, 그 문을 많이 닫는 가게들의 예, 예. 예, 그 매장의 공통점이 공통점. 있어요. 공통점은. 단순 커피 음료만 판다. 그 900원짜리 커피부터 뭐 예. 4,500원, 5,000원짜리 커피가 있어요. 맞아. 음. 근데 지금은 커피의 기술이 예. 거의 평준화된 것 같아요. 아 고객은 음.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음. 브런치도 먹고, 샌드위치, 아니니, 베이커리, 음. 이렇게다 접할 수 있으면 서로서로 서로 좋은 거거든요. 아, 어, 그렇죠. 네, 그럼 고객도 만족도가 높아지고, 매장도 그 힘든 어, 커피, 음료, 예. 네, 가격 경쟁에 치열한 예예. 그 영역에서 이렇게 좀 빠져서. 그러면 문 닫는 가게들은 커피만, 커피하고 그렇죠. 음료만 파는 경쟁력 없는 브랜드 커피나 아니면 개별 매장 중에서도 편하게 커피 음료만 파는 데가 그래도 요즘 좀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근데 지금 까로치아는 그런 커피집들에 비해서 이게 달라요? 이런 거 한번 설명해 주시 됩니다. 일단 네. 카페는 커피가 예. 메인이 돼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야 롱런할 수가 있어요 이 아, 중간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가 메인이 된다는 게 커피가 한 배의 퍼센트에 음료가 커피 아. 쪽이 가장 많이 팔아요. 6대 4, 네. 6대 4. 7대 3. 그렇죠. 이 예, 정도 아. 비중이 나와줘야 돼요. 아. 일단 카페라 하면 일단 예, 예. 커피가 맛있고 잘 나가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게 아. 맞는 거고 아. 그 외에 어, 30% 40%가 음. 어, 디저트로 해서 사이드 메뉴로 채워줄 수 있으면 최상의. 어 운영이 되는 것. 저 2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커피 시장 조사하면 네이버 포털 기준으로 해서 커피 브랜드가 한 거의 5만 개, 6만 개 커피집 이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와도 7만 개예요. 맞아요. <웃음> 커피는 계속 생기고 있는 <웃음> 거예요. <생겨요. 웃음> 골목골목. 아 어, 그렇죠. <웃음> 네. 제가 내린 결론은 커피 창업자들은 야 이게 삼겹살 창업자나 밥집 창업자하고는 좀 다르다 창업을 하더라도 좀 그래도 우아해좀 우아하고 근룩하게 <웃음> <홈>, 어, <웃음> <좀> 내고 <웃음> 그다 명함 매밀기도어나 카페 하나 해 요즘 창업시장의 트렌드가 이게 소확행 그러니까 소확행 개념이 뭐냐면 창업자가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창업자가 행복한 개념에서의 커피집이 의외로 창업자의 뭐 이런 경제적인 만족도는 크지 않더라도 그래도 내가 가게 하는 거에 대한 이 운영자 만족도가 있는 겁니까? 되게 우아하게 생각하고 해요. 맞아, 그래서. 우아하게. 왜냐면 딱 보면 응. 예쁘고 응. 또 깨끗해 보이고, 폼 나죠. 폼 나잖아. 우아잖아. 네. <웃음> 근데 사실은 응. 그 뒤에 맞아요. 그 뒤에 그, 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호수 위에 백조가 위에서 보면 얼마나 고고하게 보여. 맞아. 물 밑에 보면 열심히 맞아, 움직이잖아. 그래. 아 이거도 똑같은 거지. 이까로채의 가장 이 대표 상품이 지금 이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야 일반 카페에서 이런 상품을 어, 메뉴명이 뭡니까 이게 브런치예요. 브런치. 브런치 아 근데 브런치인데 한번 보세요 빵 브런치인데 빵 두조각과 후라이 야 이거 베이컨 그 다음에 감자 파인애플 야 그리고 뭐 샐러드 밥까지 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어. 밥을 좀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판매가가 8,500원 8,500원의 네. 원가는 일반적으로 보면 8,432, 3,000원 하겠네 그렇죠 어, 3,000원 정도 네. <웃음> <웃음> 왜냐면 저희가 음료는 원가율을 예. 뭐 20%에서 예. 30% 뭐 이렇게 예. 있는데 예. 예. 사실 커피 원가는 얼마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 디저트나 브런치나 빠니니뭐 이런 종류들은 예, 예. 원가율을 너무 따지면 음. 비싸면 못 먹어요. 음. 그리고 가격이 싼 거에 비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면 가성비, 요즘은 가성비 가심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둘다 좋아해. 음.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좀, 음. 뭐 원가율이 세지만. 요 당연히 식사류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미끼 상품이라고 봐야 되겠 네. 원가율은 40% 이상이다. 음, 오케이, 오케이. 사실은 예만 먹는 게 아니라 예를서 뭐스 하나 먹으면 그렇죠. 정말 기가 막게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제가 오늘 까루치아를 아이템 쇼에 찾아온 것은 사실 이 메뉴 때문인데 이 메뉴를 이런 홀에서 먹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용두동 영상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는데 이 메뉴를 배달 시키는 소비자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까루치아가 카페 배달 시장에서 되게 틈새를 구축하고 있다는 라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빵 브런치, 밥 브런치 그리고 제가 배달하면니까이 보틀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보틀 이게 5,500원 네. 아, 1리터 네. 와 이거 1리터 보틀 아, 타로버빌트 같은 이 보틀이 강세인 것 같아요 우리 까르치아는 그다음에 와플 하나 추가로 하나 이 와플은 얼마입니까? 네, 3,000원 3,000원 네. 두명 먹으려면 빵 브런치 하나 밥 브런치 하나 어, 그러면 한 그냥+ 그냥 만천 오백 원 팔천 오백 원 그러는 거죠 그럼 이만 원 그다음 저 어디야 그다음에 여기 오천 오백 원 그다음에 삼천 원 이거 하면 그냥 객 단가 이만 오천 원 그냥 넘어가네 식사와 예. 디저트 음료까지 한방에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계산을 하냐면 최근에 우리가 제가 배민 배달 시장 제가 많이 조사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판매가 25,000원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라이더 비용 빼고 그다음에 약간 식재료 원가 빼고 그다음에 각종 포장비 빼고 뭐 하면 실제 판매가 대비 이 배달 사업자의 순이익이 치킨이나 이런 데는 10%가 안 됐어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희 까르치아는 3평부터 80평까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데는 진짜 원가가 음, 음. 10%밖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는 어, 아메리카노나 커피류가 엄청 음. 많이 나가면 원가율이 훅 떨어지고 음. 근데 작은 배장인데 원가율이 40%가 넘어갈 때도 있어요. 예예. 예. 가끔. 음. 그런데들은 음료를 별로 안 나가고 오케이. 이 샌드위치 뭐 이런 게 많이 나가는 거요 야, 정리를 좀 하면 지금 이 까로치아가 제가 오늘 아이템쇼에서 소개하는 컨셉은 기존 카페가 아니고 배달 카페로서의 까로치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카페 시장이 7만개인데 저는 지금까지 카페 창업자들 많이 만나봤습니다만 배달하기 위해서 카페 합니다 이런 분들을 저는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카페가 왜 배달이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는 왜 배달이 이 시점에서 소위 말해서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장대표님이요 배달 카페 시장 한번 얘기를 해주시니 카페니까 예, 예. 뭐 커피음 운영한 파시는 거죠. 예 예. 근데 사실은 뭐어 배달에 그 이 배달의 앱을 쓰는 고객의 예. 입장에서는 예. 사실 커피 음료도 먹고 싶지만 그 배달의 기본은 제가 볼때 그냥 한 끼를 어떻게 떼울 어, 수 있을까? 음.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까루치아는 그러면 한끼 대용식으로서 아니면 한끼 간편식으로서 이런 메뉴를 할수 있는, 그렇죠. 할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음. 다른 경쟁업체들이 이런 걸 못하는 겁니까? 못 이게 아, 네, 쉽지가 않아요. 왜왜망는진 건데? 왜냐 쉽지가 않아요. 예. 이게 어, 배달앱을 쭉 보시면 예, 카페 예. 카테고리에 이렇게 예. 여러 개의 카페가 있어요. 한 예. 지역에 거의 한 100개가 넘을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맞아요. 근데 어, 한집한집 한집 들어가 보면 거의 예. 커피, 음료, 음. 뭐, 조각 케이크, 베이글, 그냥 뭐, 단순. 마카롱. 네, 마카롱, 마카롱, 이런 네. 이제 디저트. <웃음> 아, 맞아요. 고 네, 뻔한 상품을 하시는 거죠. 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배달의 인당 주문 예. 건수를 보면 예. 금액이 거의 한. 한만 원, 아 네, 만 원에서 한만 삼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네, 사실 그 정도 들어와 가지고는 배달료 빼고 뭐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어, 까로치아는 우리가 해보니까 예, 예. 한 건당 주문의 평균 매출액이 2만 원에서 이만 오천 원 정도가 돼요. 이만 원에서 이만 오천 원. 네. 까로치아의 장점은 뭐냐? 식사료와 커피 음료를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아 배달료 하나로. 식사류와 커피 음료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아까 모디가 그렇죠. 말씀하셨던 게 커피는 생활이다 그러면 커피를 꼭 카페에만 가서 먹는 게 아니고 여차하면 집에서도 먹고 싶은 근데 물론 집에서 먹는 커피도 있지만 디저트만큼은 집에서 마음대로 잘못하잖아 이게. 사실 이거 주로 네. 사서 네. 팔려면 더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어. 때 제가 용두동 매장 갔을 때 네, 오픈한 매장 거의 3개월도 이제 네, 두달 됐는데 만에, 두 달만에 1등이 죠 벌써 배달건수가 정보가 2,000건이 아, 나오더라고요 1,000건 된다는 얘기야 지금 한달 네, 기준으로 1,000건 네. 곱하기 2만원이면 야 네. 이건 아무리 누워있도 1,500, 2,000원 찍는 네. 매장이구나 네, 금방 알수 있었거든요. 정리하자면, 야이 브런치 디저트를 생각보다 다른 카페만 하는 데서 못한다. 할수 있는 것은 우리 임대표님의 20년 내공이 사실은 녹아 있는 거다. 네, 데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매장을 네. 하면서 배달을 해야 좀 스트레스는 들 받겠지 아무래도 걱정 그렇죠, 그렇죠. 손님이 있으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이카로치아 딜리버리 배달 컨셉은 100% 배달만 하는 컨셉이 있고 네. 용두동처럼, 그다음 에 우리 본점처럼. 홀도 하면서 일부 야, 홀이 한 80% 그 다음에 20% 정도를 배달로 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거를 근데 지금 아무래도 요 창업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100% 배달 카페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을 것 같겠다 저는 이런 장기적으로는 예. 100% 배달보다는 예예. 저희가 해보고 느낀 건 어, 가장 좋은 유형은 예예. 배달을 하면서 테이크아웃만 하는 거예요 아 배달 음, 플러스, 플러스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 홀만 하지 말고 예예. 어 재밌네요 테이크아웃 정도 할수 있는 입지라면 수도권 기준으로 그럼 1층에 10평에 월세 100만원 어, 그 정도 야 그럼 정리를 하자면 창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100% 배달 컨셉도 있지만 배달 플러스 테이크아웃 정도 할수 있는 1층에 10평 정도 이런 매장이 그래도 창업자 만족도도 조금 있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그치. 올릴 수 있지는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